전 사실 구반장 스타일이에요. 저는 <웃음> 사태가 저는 코카인 10분 추겠습니다. 멤버들 사랑하시나요? 사랑합니다. 오! 멤버들 <웃음> 인권 없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남녀 남남 여남. 이곡 나쁘지 않은데요? 남녀 남남 여남. 남녀 남남 여남. 남녀 남남 여남. 남용, 남용, 남용, 남용. 아, 근데 저희 왜 이렇게 격식을 차린 성장을 이렇게, 이렇게 라하신 이유가... 이렇게 하셨나요? 1대 반장께서 자진 사퇴를 하셔가지고... 아, 자진 사퇴...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네, 근데 그래, 이제 제 2대 그치. 반장이 있어야 될것 같다. 그래서 오늘 반장 할까? 선거를 하려고 합니다. 와, 와 어느 학끼이 반장 선거를 하는데 이렇게 양복을 드려야 되 그러니까 늙었네요 사람들 다들. 이게 맞나? 맞아요. 오늘 투표는 시청자분들이 해주실 겁니다. 와! 맞아. 대박! 대박. 지난번에는 우리 패널들끼리 뽑다 보니까 좀 공정석에 널어졌다 생각하는데 오희는 진짜 시청자 분들께서 투표할 수 있으니까 좋다니까 진짜 원하는 걸할수 있을 거예요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네. 그니까? 모든 걸다 보여주겠다는 라 마음으로 지금 굉장히 안 잡습니다 진짜 모든 걸다보여주세요 다다 아, 고추 아. 빼고 아아 팔도 하나요? 아 진짜 아니 아름다운 형 어디까지 참아야 됩니까? 지금 지금까지 다 참고 그럼 공연 발표 하나요? 공연을 생각하는 시간을 드릴게요 4시 5분이 되면 시작하겠습니다 6개 그러면 이번에도 간장의 혜택이 있나요? 추가적으로 만들면 되는데 그때는 자기가 원하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드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밥을 먹곤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메뉴를 결정할 수 있는 찬스 음 네, 그때 이제 근데 진짜 그 저번 단장 상무 때는 제가 1발로나가서 너무 아 무기력하게 아 떨어졌잖아요 오늘 제단단히 주고 있습니다 오늘 진짜 오늘도 1발로 하시겠다? 오늘도 1발로할거 같아요 오, 멋있다! 오늘은 6일에 떨어지겠다 오늘 대상에서 보면 이제 가장 조금 투퍼가 몰리는 그 네. 앞에서거든요 아 기호 1호가 되습니다 그럼 난 지금 할게요. 나. 지금 공연할게 뭐라고 하어요 지금? 어? 마라고카라 뭐야 지금? 아 지금 생각하고 있다. 누나 여기 베개자국 있는데? 아 진짜요? <웃음> 잠이 많은 후보. <우호. 웃음> 잠이 많은 후보 <우호> 이미지. <웃음> 그럼 사실 반창이라는 거는 학급에서 누가 추천을 해주거나 스스로 원해서 나오는 저희 다 원하고 있어서 나와요. 아, 그래? 원하지 않아요? 전 <웃음> 사실 부반장 스타일이서죠사퇴하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래도 기홍 나가는 거. <웃음> 단장님은 집 가서 엄마한테 팔리기가 생긴다고. 아, 지분이 좋거든요. 아, 맞아 맞아. 잘랑해야죠 아니 뭐주 후보는 준비한 거 있으십니까? 조금 있다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준비하셨네요. 아고 막? 아, 말을 아끼는 것도 당목적으로 하나가. 어... 전략. 정말 기시네요. <웃음> 저 진짜 아직 짧아요. 겨울까요? 네. 이게 다이아 진짜? 진짜 짧네요. 키스는 어떻게 해요? 짧은 짧은? 길? 김 분을 만나야지, 긴분 아, 좀 걱정되네. 아, 사설이 좀 필요한 것 같은 데 같습니다. 적고 있는 거야? <웃음> 귀엽네요. 근데 캡프하다, 캡프해. 봐도 모르겠어야겠다 자, 4시 5분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양정훈 후보님부터 네. 기호 1번, 네. 2번, 3번, 4번, 5번, 6번 아. 그리고 개인 사정상 참여하시진 못했지만 전영주 후보님과 아 전영준 네. 여기 사성에서뛰어주세요 아. <웃음>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음> 진짜, 아. 어, 어, 진짜 궁금해 진짜 아, 예. 궁금해 너무 궁금해요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양정훈 음. 후보입니다 살짝 긴장되죠? 야, 너무 긴장되어. 아, 진짜 너무 긴장돼어 지금 아니, 소리 너무 소리 차가운데 에, 에, 에. 어, 진짜 너무 긴장되는데 몇 네. 가지 그냥 후보를 발표할 텐데 우리 리플이 네.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추구를 해봤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 오킹형, PH1형, 포맨님들 네. 이런 분들과 콜라보를 네. 했는데 네. 앞으로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어떠한 콘텐츠를 했으면 좋겠느냐 유진이가 요, 요번에 이제 토익 공부를 또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촬영장에서 만난 친구가 있어요. 노잼봇이라고 그친구를 영입해가지고 유진이랑 같이 이제 공부를 조금 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거를 해보고 싶고 저원하태씨 이제 운전하시는가 얼마나 되셨죠? 5년? 5년 마태오이 택시기사가 되는 거예요 택시기사가 돼서 손님을 받는 거죠 드라이브 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콘텐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냥 마치겠습니다 아! 한번양정원 후보님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섭외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섭외는 이제 그 아프품들이 몹시자. 아, 감사합니다. 했지만, 우와, 아아 안녕하세요. 꿀꿀은, <웃음> <웃음> <웃음> 기호 2번 양성환이었습니다. 2번 임유진 후보님의 덕분이 있겠습니다누구 누구야? 안녕하세요. 꿈꾸 기호 2 임유진입니다. 꿈꾸 기호 2진아 진짜 초등학교 이야기다 기호 2번 들러주세요. 끝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직 알림멘트한줄았어요 아, 저는 일단 리플 멤버를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사람 중한 명입니다 일단... 있어요. 야! <웃음> 사랑하는 사람을 그해안 아, 들은다 사랑해요 일단 첫 번째 저는 이 남자 멤버의 케미에 정말 술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한 가지 보다 보면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이 남자들은 술 없이 2박 3일을 놀수 있을까? 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 멤버들은 네. 2박 3일로 펜션에 가도 놓고 술 일절 없이 어떻게 즐기는지 보고 음... 싶어요. 당연히 안 되지. <웃음>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주주의 방송을 보다 보니까 코스프레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음 주주의 코스프레 모음집으로 한번 꾸며보고 싶어요. 같은 맥락으로 우리 연주의 겨울 룩북, 뭐 사계절 룩북 주는 오빠는 진짜 소 현실 소개팅을 해주고 싶어요. 저희 없이 단둘이 만나서 어떻게 해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보고 싶고요. 적극 지지합니다 <웃음> <웃음> 네. 그리고 이제 유진 재구별 시대는 갔기 때문에 네네네 <웃음> <웃음> 네, 네, 네. 아, 그래서 괜찮다세요. 저는 새로운 커플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 연주 영둥을 우결을 한번 찍으면 어떨한가 우리 막둥이들을 또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그럼 데이트 코스를 짜가지고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적극 지지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저는 코카인 10분 추겠습니다 아, 에서 저희 중다 야, 마지막에 심 <혹시> 아니냐? <웃음> 네, 여러분! 기호 6번 뽑아주세요! 자, 아, 좋아요! 다들 하시 기호 3번 유준호! 와, <웃음> 아, 제일 연장구나! 역시 연정이 있으시군요! 반갑습니다. 기호 3번 유준호입니다. <웃음> <웃음> 60만을 찍은 리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60만을 찍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잘한 것도 있지만 이채널 함께한 모두가 잘했다라는. 아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서도 4천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 제가 준비한 공약은 이 4천왕들에게 모두 혜택이 될수 있는 공약만을 준비했습니다. 4천왕 공약? 첫 번째 1천왕 우리 멤버들입니다. 우리 멤버들에게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 단품 하나씩. 소 o 하겠습니다 i s i s I don't know what you're doing. I don't know what you're doing. I don't k n o 이 what you're doing. I don't know what y o 니다 e doing. I don't know what you're doing. I don't know what you're d o DJ들, 유튜버 분들 게스트를 초청하고 싶다 하시면 제가 가능한 선에서 꼭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불만은 제작진들에게 많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작진분들의 불만을 저희가 사실 알지는 못합니다. 오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소통부 역할로서 우리 멤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리고 반드시 고쳐질 수 있도록 압박 넣겠습니다. 최초기를 사용해서라도요. 어디 맞아요? 종아리랑 아, 네. <웃음> 손바닥이나 삼천왕 네. 구독자분들입니다 음 그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음 <웃음> 네 어떻게 소리 안나나요 <웃음> 이게 지금까지 10년 동안 느껴왔던 것은 제가 하고 싶은 콘텐츠와 시청자들이 보고 싶은 콘텐츠는 다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콘텐츠들 모르죠. 질문 타 모르죠? 좋으시 바랍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여행 여유 어대인백기지어 시청자분들의 어. 보고 싶은 콘텐츠들 저한테 전달해주시면 우리 제작진분들과 논의를 한 다음에 만들 수 있는 콘텐츠다 하면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압박 넣겠습니다 페초리를 사용해서 <웃음> 어 혹시 어디... <웃음> 종말이죠 칫바닥에 <웃음> 아, <웃음>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 멤버십 아 사촌하게 멤버십, 아, 멤버십 멤버십 <웃음> 별거 아닌 저희들을 또 보고 싶어서 따로 결제까지 하시면 그분들에게도 또... <웃음>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인사하려는 끝 건가요, 지금? 인사하려는 거 하시는 거예요. 네, 다들 진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너무 길어요. 진심을 전달한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자,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을 위한 저의 공약. 얘네가 뭘 하고 있는지 우이 사귀는지 안 사귀는지 어. 궁금하잖아요. 음. 여러분, 들과의 소통구가 되어서 제 개인 인스타로 질문을 주시면 뭐 하는지 질문을 하신다? 음. 멤버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너뭐 하냐고. 어. <웃음> 여러분, 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니다 기호 4번 영둥이 후보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들리는데 <웃음> 해보겠습니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호 4번 영둥이입니다 컨텐츠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 역시 저는 이제 항상 최신순 해갖고 댓글 을 항상 많이 확인을 해요 시청자분들이 이제 요청하시는 것들을 많이 확인을 해봤는데 굉장히 비하인드 스토리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촬영장의 모습들을 또 컨텐츠로 담아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비하인드 컨텐츠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루어질 뻔하다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컨텐츠가 있는데 음. 헌팅 쉽고 네. 이제 헌팅하는 컨텐츠를 이건 사심 아니고요. 어, 전국지지합니다전국지지 네. 전국지제. 국지함심입 감사합니다. 전국지. 질문 있습니다. 변신 <웃음> <질문 있습니다. 웃음> 씨 사랑하시나요? 네, 사랑합니다. 저는 모든 멤버를 사랑합니다. 아 근데 방금 편지 좀잡아서 큰일 날것 같네요. 저의 <웃음> 말잘릴것 같네요. 사랑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김영종 후보였습니다. Q5번 아, 네, 박주주 후보입니다. 오. 저희 리플이 이렇게 60만까지 오게 된 데는 이 멤버분들의 케미를 시청자분들이 엄청 좋아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멤버들의 케미를 더 증진시키기 위해 마니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니또 오랜만이네요. 되게 오랜만이죠? 반장 선거에 맞춰서 추억의 마니또를 가지고 왔는데요두 <웃음> 번째 콘텐츠는 시트콤입니다. 오, 재밌겠네. 지금은 양복을 입었으니까 회사에서 뭘 장르다, 뭐 부장님이다 이런 식으로 역할을 하나씩 줬을 때 일어나는 상황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콘텐츠는각 멤버 개인을 위한 콘텐츠인데요한 2주 정도에 한 명씩을 제가 직접 미팅을 해서 어떤 걸 하고 싶냐 하고 이제 새로운 콘텐츠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음 그리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3번 공약이 이제 멤버분들이 하고 싶은 콘텐츠를 네. 하는 건데, 그럼 네. 편집은 누가 하는 건지. 편집은 이제 항상 고생해 주시는 저희 PD님들이 <웃음> 그렇죠. PD들이 직감당이 가능하실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편집. 항상 사랑합니다. <웃음> 아잘 들었습니다. <웃음> 네, 다음은 비호 6번최 마태 본입니다. 허리가 아파서. 자, 저는 인사 생략하겠습니다. 어, <웃음> 인사를 생략을 한다고요? 여러분. <웃음> <웃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어? 사실 멤버십 화합도 없습니다 멤버들 인권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보고 싶은 그 욕구만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 색 <웃음> 사실 뭐 중요합니까? 어차피 영상 보는 건데 멤버들 인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좀 위험한데? 위험한 밌는거만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잉?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거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유진, 양정구한달 동안 굿살살기 <웃음> 한 달이, 한 달이 진짜 긴 시간이에요. 맞아요. 네. 아, 여러분, 이 제목 듣자마자 보고 싶죠? 내가 네 어떻게 하나 봐라. 네, 이 시청자 여러분, 안 돼요, 진짜. 야,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니네 인권 어떻게 되나 봐. <웃음> 우리는 휴머니즘과 리얼리티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음, 진짜 이 사람들을 뭐하고 사는지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음. 그리고 1년 동안 저 리플 사실 구독자 100만 찍는게 아, 아 그거 중요하죠 그거는 다모두거죠저는 네. 그래서 매달 3만 명씩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그건 <웃음> 거 <그거, 웃음> <그거 웃음> 어떻게 그래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하되게 <하대기> 할 거예요? 화면에 천명씩 나도 알겠다 잘 꼬마지십시오 감사합니다 <웃음> 괜찮네 <웃음> <웃음> 진행하셨는데 어차피 똑같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어제 멤버들의 상 이미 촬영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치 자기가 반짝님서할 거라는 마냥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굳이 반장이 된다고 뭔가 달라질까요? 음... 자, 음... 비즈님 저거 잘라주세요. <웃음> <웃음> 아 이거 너무 너무 강력한 스케 쓰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자를 수도 있잖아요. <웃음> 그러니까요. 아... 전현주 님께서 공약을 따로 자주 보내주셨는데요 네. 요즘 사랑하는 리플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행복하답니다 현지야하지 아, <웃음> 예비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열심히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할건는데 <웃음> 여러분 꼭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끝인가요? 어? 네 진짜. <웃음> <웃음> 장기전이었죠 네. 4532개의 투표가 진행됩니다. 진짜? 진짜 대박이다. 자 그럼 지금부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오! 최한은 6불부터. 발표 안 하고 그냥 6위부터. 6위부터. 6위 아, 아, 주주! 위그의사위가될 4위. 사람은 기호 7번 전 영주. 오! 호 1번 양 영. 남은 후보, 기호 3번 유준호 후보님과 기호 6번 최마태 후보님이신데요. 영등이는 뭐예요? 저도 몰이 몰정정. 칠는요7위는 영등실장 내가 이겼어. 이렇게.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 제가 1등이야. 예. 1등과 2등. 네, 1등과 2등에 있는데. 와. 두 후보님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저는 진짜 수능자들의 인권 침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웃음> <웃음> 제일, 제일 중요한 거 시청자들의 몰 권리. 볼 재미! 그것만 목적으로 삼겠습니다. 어, 안돼요! 이거 뭐인산주의입니까 <웃음> 인권 있어야 됩니다. <웃음> 우리 출연자들에게는 인권이 있어야 재밌는 영상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어 재밌지 재밌다. 우리가 즐기야지 네. 가장 중요한 거 1등과 2등의 표 차이가 우와! 11표가... 우와! 우와! 아! 아! 아! 받... 우와! 오! 어떻게 1등은 1,353표를 받... 우와! 우리 일 친구들 거의 뭐거의 마냥 부려가지고 좋은 영상 뽑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 저희, 저희 <웃음> 매일 매번 모든 콘텐츠에서 저희 당근 분들도 있을 니 같아요. 당근 살려줘 당근. 당근. 일단 일단 일단 임유진 양적국 동거 생활. 아니 리플하우스 하자니까 그럴 거예요 동거 생활. 아 근데 마음이 불편하다. 좀 달고 감사라. 소통도좀 솔까말. 추천 이제야 화이다 난 사실 햄버거만 돌리고 끝내고 싶었어요 <웃음> 네 그럼 다음 촬영부터 최마태 <웃음> 반장님이 이끌어 주실 겁니다 제마태와 동예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